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오늘 이거 왜 찍고 있을게? 어디 가게 놀이터 노는 곳이랑 쉬는 곳 음, 쉬는 곳? 노는 곳이랑 쉬는 곳둘다 맞아 오늘은 바로 찜질방 에가지 어, 안녕하세요 어른 두 명이랑 얘기 한 명이야 목욕만 하시고? 어.. 찜질도 같이야 오 아빠 이따 봐아 안녕 오이 은밀한 남탕을 생중계 할 뻔했네 아빠 찾아봐 드리는데? 대박이다. 그렇 어. 사람 되게 없다. 그니까. 근데 무슨 옷이도 저다 일본. <웃음> 그니까. 왜 남자 꼬만 이래? 그니까. 이럴 시험 하셔야 될것 같아. 시케랑 <웃음> 계란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아 진짜 오랜만이다 심질방. 얼마 만이냐? 머리에 응. 깨봐 머리. 아니 이 머리에 깨봐 머리에, 머리에 깨야 지금. <웃음> 깨진 거야 아니면은 <웃음> 달걀이 깨진 거야 달걀. 그래? 봐봐 깼어 깨졌어? 달걀. 아니네 요즘 이 머리가 깨졌네. 피나는거 <웃음> 아니야? 한번좀 봐봐. 봐봐 손가락 봐봐. <웃음> 야이 감성. 가격은 옛날 감성이 아니긴 해. 뭐 <웃음> 음 맛이야? <웃음> 와, 이 계란도 똑같이. 이 맛이. 뜨지 뜨지. 대박. 와 이런 것도 있네. 대박. <웃음> 여기 엄청 뜨거운데. <웃음> 네? <웃음> 아이스방 없나? 아이스방? 반대편에 있나? 외점이 일봐일봐 일로 봐 일로 <웃음> <이리 와> 봐봐 <웃음> <와> <웃음> 네, 왜? 야외씨 어? 여기는 엄청 추운 방인데 더 가볼래? 응. 아이스방? 어 눈사람 있다 눈사람 <웃음> 시원해 시원해 <웃음> 으 추워 아 어, 추워 <웃음> 진짜 춥다 이게 뭐야? 오 추워! 오. 아, <웃음> 눈사랑 옆에 있으니까 더 추운데? <웃음> 여기 있으면 뜨거운 곳 가고 싶어지고 그니까 뜨거운 곳 있으면 은 여기 오고 싶어지고 빨리 아무나 나가 봐 <웃음> 어, 아빠 너무 치사한데? <웃음> 아 추워 <웃음> 아 추워 그래도 시원해졌다 어? 아. 아 들어가 봐 와, 이런 데가 있네? 야 놀이터 되게 잘돼 있다 그니까 신난 안내도가 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웃음> 어, 와 뒤에도 엄청 넓네 어? 어 만화책 있다 대박 <웃음> 많은데? 대박 아 빌려야 되나 봐야 원피스, 나루토, 더 파이팅 유명한 거다 있네 야 이거면은 씨야 하루가 뭐야? 너한테 하나 추천해 줄수 있는? <웃음> <웃음> 야 여기 하루 종일 놀다 가도 되겠다 진짜 잘돼 있다 자고 갈까? <웃음> 아니야 12시까지밖에 안 된대 아 오늘? 어 맞네 잡으러 간다 아 바로 잡으러 갈까? <웃음> 밀어 밀어 <웃음> 이거 해봐 찜질 해봐 응? 찜질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사람이 올라가면 1에 20분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매트를 깔지 마세요 아직 여긴 작동을 안 하나 본데? 어. 아니 사람이 누우면 될거 같은데? 누우면 된다고? <웃음> 어 작동 안 하는 거 같은데? 날 바보로 만들 생각이야 혹시? <웃음> 아더더더더 더, 비벼 봐 싫어 <웃음> 되게 멍청해 보이잖아 제그 제가... 돈가스 정식이랑 예. 미역국이랑 어, 왕뚜껑 하나 주세요. 자자자자. 음, 맛있겠다. 어, 아빠 해줄게, 아빠 해줄게. 하긴 네, 내 부기를 아? 가담아진지 <웃음> <웃음> 얼굴로 그런 얘기하니까 진심이 넘겼다야. 아닙니다. 진심 어달니다야 <웃음> 미역은 무슨? <웃음> 음. 음. 나이스 방향이 참 괜찮아. 아, 시원해. 어. 와, 진짜. 아, 한증만에서돈 o 스 먹는 느낌이었어. e of them in the king. Yes, we're 운동. l k i n g Congonnes, yes, we're talking, hanging yes, whatever. Oh, d 주세요, 자, 이것도. 나. 고음감자도 어, 고음감자도 하나 주세요. 하나. 여기에 콩라면 이런, 어, 이런 게 있네, 핫도그 이런 게 있네. 아 여기가 열었어야 됐는데. 아, 그래. 막 한초 되게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까? 한초 응. 밑에 보면은 초콜릿 구멍이 있거든. 응. 여기에 아 뭐야, 나 그거 할수 있단 말이야. 잘안 해봤잖아. 자 이러면은 버섯 과자가 되지. 대박 되네 그게. Yeah! 어. 와우 가족실까지. 어 여기 좀 봐. 오, 어 TV 보는 것도 있어. 미미. 어, 내가 그러면 잠깐 좀 끊었다 가 합시다. 아, 그래. 또 안마 의자지. 아오 오, 오. 어. 뭔데 뭔데 하고 오세요 저희 저희 가 있을게요. 어. 트랜스포머 타고 있는 것 같아. 어. 와. Uh, 와. 많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처음에는 좀 힘들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조사지잖아. 어, 풀어다와 아, <웃음> 아, <맞다. 웃음> <웃음> 진격의 고인이 22까지 나왔구나. 순정만화 이런 거 없나? 이거 이거 이거 한마법이라고 근육에 대한 순회보. 잡네. <웃음> 되게 지적으로 보이지. 전원 가옷고인간의 충돌을 피해라. 너에게 근데... 접근하지 마. 알지 그게 알지 움직임을 말아라. 살피고 있다. 알지 음. 알지 아무래도 알지 라이너 알지 녀석들 말아라. 성대한 환영 파티도 우리를 맞이하려나 보다. 알지. 안녕. 씻고 만나. 오 이래면 상체질실이아 진짜 오랜만에 찜질방. 어 이거 온천이래. 아, 어쩐지 물이 좋더라고. 어? 아니 나 이제 어. 들어갔잖아. 어. 들어갔는데. 아내. 쳐다보는 느낌인가. 어. 아 역시 어. 짧아서. 알고 보니까 <웃음> 그 저번에 왁싱했던 거. <웃음> 그거 맞아 나도 나도 나도 그게 지금 와. 살짝 그덜 자랑 키위처럼 이렇게 아, 지저분하게 키위 있거든? 맞아 그래서 그럼 다 하고 얼른 나왔어 <웃음> <웃음> 앉고 싶은 분 앉아 와 이거 많이 들는네 자람이 꼬맹이다 그치? 응 자람이 <웃음> 홀쭉해 네가더 홀쭉하게 나온다 응, 그러게 우리를 반겨주는 쫄랭이 쫄레니. 쫄아라 쫄랭이야 올라와라 쫄랭이야 잘리다 쫄랭이야 내려가라 다시 쫄랭이야 또올라오자 <웃음> 하나 더 먹으렴 우리가 없어서 섭섭했구나 너. 쫄랭이도 빠빠 해줘 빠빠이